마지막은 마카시참으로 가죠 그리고 예 아, 조용히 하세요 안해 안해 안해 흐어감세요 <웃음> <들어가보세요. 웃음> 그래, 이거 끝나 한판 합시다 뭐냐고 비공개방 만들테니까 들어오시면 돼요 오, <웃음> <웃음> 드디어 다 했다. 자 한번 보러 가실까요? 오, 어... 호 어... <웃음> 드디어. 그래요 여러분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할게요 <웃음>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아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뵙도록 할게요 어우 다음에 뵙도록 합시다 어우 씨 빡셌다 좀